지옥해. 년 전인데 몇 살이지? 1 2살 보이시죠? 3년 동안 정작 안 입었던 키가 컸나 봐요. 오 진짜 짧아졌어요. 가자. 지옥으로. 가. 오늘도 문수의하루 이렇게 시작됩니다. 사도하습니다가지고 안녕. 이거 도잘어리네 어. 저. 어, 빨리 그만두고 가자. 회사에 가면 되겠다. 잘 온다. 회 야, 구야안되겠는데이작 그... 씨. 설하기만 해봐. 예. 이거이 예. 야. 너, 어, 진별이경산에는데 어, <웃음> <어차피. 웃음> 부탁했어요, 들고 와라. 아, 타이가 없어서 경산을 시켰는데. 너무 늦게 왔어 어제 와가지고 네. 어, 챙겨놓은 리스죠 안하세요저 아, 아, 아, 아, 선생님 이리처 아니? 응한 <웃음> 아, 2년? 3년? 중학교 상학년때 나오고 처음이에요 도시잘안찾잖아 뭐? 도시락 잘 안찾았잖아 어? 어,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전주련때 마지막으로 가고 처음 나가는 거예요네 저희가 코로나 아, 이제 딱 시작할 때쯤 들어오는 시기여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때 되게 힘들게 들어왔어 그때 도쿠시마라고 응. 아예 응. 일본 되게 조용한 시골 이 있어. 운동만 할수 있는. 저 재현이랑 어, 그 와이파이 도시락. 그거 없으면 표 못하잖아. 잘안 터져가지고 막 이게 올라 침도 올라가서. 네. 발이 안 떨어지다. 지워? 어디 여권 사진이야? 사진이야. 응응. 야 흑백이야? 오. 야, 용민이 여권 사진 봐줘야 되거든. 2대8 가르고. 아 잠깐. 착한... <웃음> 아 지워버리고 싶은 사진이야. 네 쉽지 않은데. 놀게네 아, 예, <웃음> 아, 아. 아. 멋있다. 머리. <웃음> 야 머리 왜 깠어? 아 눈썹 보여야 돼서. 수학에서 손님을 습니다 수화물 검사에서 걸렸대요 네? 그 스프레이 네개 걸렸답니다 지금. 네? <웃음> 네, 몰랐습니다 뭐 운동하는 거좋와 우와... 깨끗하다니까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없어 <웃음> <웃음> 일도 없고 네걸음이고거라요진 카메라 한지튀 있어. 제이따 어, 3년 만에 처음 가는데 좀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. 떨립니다. 아, 무서워요. 얼마나 힘들지 좀 예상이 안 가고 아마 제가 야, 야구 시작한 이상 최고로 힘들지 않을까 마음 단단하게 먹고 갑니다. 올해 이제 부족했던 부분 이제 내년에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 을 뭔지 알고 이제 생각해서 일본 가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준비해서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선별로서할건 딱히 할거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몸건강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딱히 이끌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좀 사고 안, 칠 수, 안 치고 일단 다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했던 거 알려주면서 그냥 야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운동만 잘 하고 돌아올 수 있,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다 같이 그냥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같 부상 없이 끝까지 만주하는 것. 일단 기대 반 설렘 반인 것같니다 런닝이요? 런닝을 아, 잘못 뛰어가지고 그게 제 걱정입니다. 훈련형이 마무리 캠프에서 만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올해 이제 선수들이 부족했던 부분 선수들이 더잘 알기 때문에 또 많은 훈련량을 통해서 또 이제 거기서 많이 배우고 이제 자기가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뭐 재활 하다가 이제 뭐 부족한 부분 이제 또 운동하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. 시즌 시즌 동안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뭐 못할 때나 잘할 때는 항상 그 옆에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셔,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힘내서 야구를 더 집중하게 잘할수 있었고 보여준 게 끝이 아니니까 마무리 캠프에서 가서 더 준비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, 팬분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기 전부터 계속 주변에서 엄청 힘들 거란 얘기를 좀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걱정도 되고, 제편으로는 일본을 가서 이제 마무리 캠프를 하는 거니까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좀, 좀 단단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긴장되고 좀 설레고 근데 하도 주위에서 힘들다 얘기를 하니까 좀 걱정도 되는데 빨리 25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야죠 뭐 극복하고 뭐 싶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은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다 힘들 것 같은데 뭐 런닝이랑 뭐, 뭐 기술도 많이 한다고 네, 저는 좀 오기가 생기네요 얼마나 힘든지 한번 아, 이하면안 되나? <웃음> 죄송합니다 어, 무조건 버텨야 돼 어? 무조건 버텨야 돼 어? 버텨야지 저는 자, 런닝이에요 자, 런닝 뛰는 거를 이렇게 오래 뛰는 거 있잖아요 체력 운동식으로 하는 그런 건좀 많이 힘들어해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다 힘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, 밥 먹는 거다 힘들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버, 안 다치고 버티겠습니다 예, 일본 갔다 오는데 네, 조심히 잘 갔다 와서 거기서 여시, 연습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잘하는 모습 네, 좀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, 힘들긴 하겠지만 내년 시즌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오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.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끝까지 소화하면서 버티고 오겠습니다. 그 해외 나가서 전, 마무리 캠프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 이미 기사로도 많이 힘들 거라고 많이 접해가지고 이미 각오는 돼 있습니다. 어 수비 훈련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. 저는 런닝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각오는 돼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비훈련이 코치님두 분이나 가시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뭐 배팅 치는 것도 박하니 코치힘이 힘들게 시켜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캠프 힘들겠지만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겠습니다